안녕하세요 유유자적입니다 어, 6월 달에 미나 아트페어가 열린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식 전하려고 했고요 어, 온라인 사전 등록만 하면 무료로 관람,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알려드릴게요 어, 제가 어떻게 들어가시는지는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온라인 사전 등록은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 20일까지 하셔야 돼요. 지금 열흘 남았죠. 20일까지 사전 등록을 하시면 100%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쭉 내리시면 이름이랑 이메일, 전화번호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 그 원하는 자료를 다 정리해서 하시고 등록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초대장이 문자로 오겠죠. 네. 이메일로 올려나 아니 문자로 올것 같네요. 그래서 그때 되면 아마 따로 연락이 될것 같고요. 그래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2년 만에 열리게 됐죠. 그래서 저도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 방문하시는 길은 3호선 하겨울역에 가시면 되고요. 이제 세택 제1전시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 여기 확인하시고요. 어, 그 외에는 자료가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참여했던 작가님들 볼수 있고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가시면 음, 도록 같은 거 조금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어, 종이라든지 아니면 안료 이런 거 설명하는 부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러 오시고, 그리고 요즘에 미나 작가님들이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시는지, 또 창작 미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소식 전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전 등록했고요. 그래서 한번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그림 생활 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